세월몇년 아 만이야 이게. 아 진짜 이거 너무 기억나. 완전 생생하게. 이거 너무 기억나. 여기서 그 열차를 기다렸을 때그 설렘이 기억나서. 미쳤더라 <웃음> 진짜. 한 10, 나 10년 넘었어. 언니가 그이유로안온거 그 아니야? 어, 나 거의 한 중학교 때이유로안온거 같은데? <웃음> 세영이 너 이만했는데. 네잘세영 Let's yeah. go. 아 도라이 때생요 떨려 안 떨려서 슬퍼 <웃음> <웃음> <웃음> 나온다 나온다 <웃음> 아이 <이거 좀. 웃음> 아니, 내가 그치, 너, 나, 나, 나, 나, 나, 나, 나, 나, 나, 나, 이야 북한산 이게 이게 이게 이게 아 이게 다빛 있네 재물 대운 만사 형통 우리 세영이 또 건강을 좋아해 하나 <목소리> <목소리> 아, <나세요>. 세영 <목소리> 야. 이 어디서 나는거야? <목소리> 어.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언니 엄마 안 왔네. 음, 엄마 완전 고백했어. 아, 언니 엄마 해보셔어. 엄마 오길 기도. 어차피 마레모의 주주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? <웃음> <웃음> 기자 여러분들 그리고 재단 이사장 이사회 여러분 모두에게 선포합니다. 마레모의 마케팅 팀장으로 새로 임된 노세영 팀장입니다. 선배님들, 업성부쳐 하세요. 첫 번째 프로젝트는 광교스토어 입점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켓스토어 스피어리언스를 책임지겠습니다. 기대 많이 부탁드립니다. What a brand experience! <laughs>